안녕하세요. 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 어, 저번에도 탈모 예방 그리고 두피 관리하는 아로마 오일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레시피 말씀드릴게요. 우선 로즈마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어, 로즈마리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로즈마리 대신에 일랑일랑이 들어가요. 그래서 라벤더, 시더우드,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그 탈모 예방, 헤어 세럼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보시면요. 코코넛 오일, 아니면 코코넛 오일 대신에 아몬드 오일 쓰셔도 되시, 되십니다. 그리고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 라벤더 에센셜 오일,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요, 20ml 갈색 차광병의 스포이드 스포이드 병을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독을 블렌드 만들기 전에 소독을 해주세요. 알코올 스프레이로 소독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강병에 일랑일랑 두 방울 라벤더 한 방울 시더우드 한 방울을 떨어뜨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캐리어 오일을 병에 한 80부분까지 채워주세요. 캐리어 오일은 코코넛 오일, 아몬드 오일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일을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만든 블렌드는 3개월 안에 다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만든 탈모예방 헤어세럼을 머리를 감으신 후 젖은 모발 끝에 발라주세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 모발을 따라서 어 올라가서 그 두피의 모공까지 흡수가 돼서요 모근을, 모근을 강화시켜 줍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에센셜 오일은 꼭 정량만 사용해 주세요. 오일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에센셜 오일을 어 에센셜 오일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좁은 피부면적의 패치 테스트 후에 사용해 주세요. 임산부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유아 또는 어린이 경우에는 의사와 먼저 사, 상의해 주세요. 자 이상 오늘은 탈모예방 두피관리 아로마오일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